먼저 스폰입니다 스폰은 말 그대로 어디서 나타나게 만들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음표를 클릭하게 되면 아바타가 생성되는 포인트를 지정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쯤에서 캐릭터가 나타나도록 만들고 싶다 라면 s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포털이 있습니다 포털은 아까 교실이 이동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맵내 지정 영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스페이스 내 다른 맵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좌측의 맵관리자를 보시면 맵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내 다른 맵으로 이동을 누르고 이동할 맵을 누르면 이렇게 다른 맵이 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교실 4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고 지정 영역은 맵 스폰 영역 이거는 교실 4의 스폰 영역에서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실 4에 스폰 타일 효과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다른 어 스폰 장소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F키를 눌러 이동도 가능하고 바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털 오브젝트를 숨기는 것도 가능하고 숨기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플레이 아까 설정한 스폰 자리에서 스폰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 4개의 포털을 만들었는데 표시되는 것은 2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털을 숨김을 한 것들은 포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포털이 숨겨져 있는데 F를 눌러 실행을 누르게 되면 그대로 날아가게 됩니다 여기도 F를 눌러 실행이 뜨게 되죠 그래서 F를 누르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포털을 보면 여기 어딘가에 숨겨놨는데요 보이지 않는 포털 속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교실 4의 스폰 장소로 그대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목소리>